아 자, 일단 한잔하고 인생을 위하여 낭만을 위하여 자 해볼까 한잔 더 하자 브라보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고장 가면 가자 그냥 자 꽃창에서 우리 친구들 지난날을 그리워하며 꽃창 세븐 게스트하우스에서 얼굴도 살짝 가린 채 들려드립니다. 표 꾸너라. 양기를 품어내고 시원한 바다바람이기가에 맴도네 수수한 너의 모습 에메랄드 바다빛 니가 나를 유혹해 여기까지 장아 거창아, 거창아 너는 내게 뭘 줄래 너는 내게 말했지 내게 꿈을 주겠노라 예전엔 내게 없던 꿈이 생겼지 너와 함께 지내며 내 외로울 땐 붙이대 주는 나의 친구 꺼창 힘이 들때 위로해 주는 나의 아식전 너와 함께 같이 가린 이곳 꼬창에서 나의 꿈을 펼치래 이곳 고장에서 꽃장아 꽃장아 펼치 마라 꼬창아 꼬창아, 난널 믿는다. 나의 꿈은 이루리라고. 꼬창아 꼬창아, 펴지 말아라. t e a 지금은 멀리 떨어진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꽃장 노래를 혼자 부르는 이 마음, 야 언제였지? 그몇년 전에? 꽃창에서 놀고 그리고 또몇 해가 지나서 서울에서 만나서 우리 모두가 꽃창을 사랑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그래서 보고 싶은 그래서 고마운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꽃창가를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야, 우리 의 꿈을 애애애이애애애애